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기까지 우리 보육을 이끌어 오신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입니다. 제가 그 점을 잘 알고 있고요.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.